하나 둘셋나 요새님 빠졌어 짠와 이게 잘게 말라야 되나? 아니지 치즈 올리고 말려야지 그냥 말아도 되지 않아? 그냥 말아 치즈 올리고 말으라니까? 이걸 제가 먹으려고요 살짝 부탁드려요 아니 치즈를 올려 안해도 놓고 말으라니까? 싫어요 나도 이거 내가 먹을 요 거기 담갔어요 내가 잘못한가? 아 그럼 왜 그랬어요 윤지야 반을 잘라 이건 응. 내가, 내가 먹을 응. 거라고요 내가 먹을 거 내가 한다 이게 어, 뭐예요 이게 하이퍼롤 떡볶이는 앞으로 안해 먹는 거 이거 그거 같았고 그 부위에서 살 뜯어내는 거 있죠 얼굴어 야! 나 얘기하잖아! 좀봐까이정 돼, 이돼 돼. 돼. 어. 이거 뭐라 했어? 니기뛰어난내내 이거 어. 어. 올리자 이거또 말을 들었는데 닦으시라고 물500 됐어. 됐어 1L 1 l 니까말 가루, 반가루예돌돌 사진 어? 근데 설탕 많이 넣라고 안해 왜? 맛있지죽이는요 무슨 맛일까? 우리 이트레이더야지맛있 원래는 는데 좀 똑같다고? 역시 내 생각에 좀 변경이 바뀌었다. 짠! 알아!